자 그러면 저희가 모의 생존 고사 모생고 모생고 한번 해볼 건데 각자 슬래시 킬 쳐서 우리 랜덤하게 흩어지면서 한번 모의 실험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좀비 여러분들은 잘 물어뜯어 주세요 렛츠고 오케이 어 무서워 렛츠기 얘들아 꼭 살아남아야 오우. 해 잠깐만요. 아, 이건 아니지. 야, 이건 아니지. 아, 야, 어, 맞지. 이거 맞을 수도 있지. 괜찮은 것 같기도 하지. 음. 음, 어, 근데 딱 죽어버리니까 내 죽은 자리가 표시가 된다. 참고로 좀비는 배고프지 않아요. 쟤네들은 미친듯이 살육을 위해서 뛰는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우리가 발광 효과를 줄 거야. 근데 오늘은 나침반밖에 없어요. 좀비도 우리 지금 렉테스트니까. 한번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좀비 여러분들도.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무슨 일이야 뭐야. 무슨 일이야? 나레고 없는데? 무슨 일이야? 저도 없어요. 개인 문제 개인 문제. 개인 문제 저, 저, 아닌 게임 거 문제 같은데? 하고? 다들 컴퓨터가 안 좋은 거임. AMD에서 사지 않아서 그럼. 그 지금 원래 좀비는 고기를 못 드는데 고기를 잘못 줘서 저 사단이 났대. <웃음> <웃음> 아 하트비트 큰일 났다 하트비트. 큰일 났다 이제. 이거는 운영자 문제. 누가 맨 처음에 지목당하고 사냥 당할까 나 너무 궁금하다 방금 말한 사람 어 그치 뭐, 보통 얘기해. 그렇게 되지 어클리쉬가딱 어, 그렇게 돼어 말하는 대로 그거는 말하는 대로 노래가 아니라 넌 지금 구슬 버렸어 <웃음> <웃음> 꼭대개 해주세요 무서운게 여기서 스폰지역까지 얼마나 가까운지를 몰라가지고 아 어, 맞아, 맞아. 그렇지 얼마나 가까운지는 몰라 우리끼리도 얼마나 가까운지도 모르고 맞아 맞아, 맞아. <웃음> 원래는 팀 채팅만 되지 음성 채팅은 안되게 세팅을 해놨단 말이야 그리고 고기가 어딨어 맞아 오늘은 파일럿이니까 파일럿 파일런스. 응, 오늘은 그냥 약간 쉽게 하는 거고 진짜 혼자 된 느낌을 받게 될 거야 실제는 <웃음> 어, 근데 그러다가 저 사람 만나면 진짜 반갑긴 하겠다 어 진짜 반갑지 어. 근데 봐봐라 그치. 저기 사람 있는 거 같은데? 근데 이름표가 안 떠, 머니까 근데 가까이 갔더니 좀비야 아 <웃음> 그럴 수도 있다 이름표가 보여서 쭉 다가갔더니 좀비가 아니라 연비면 어떡해? <웃음> 그럼 행복한거지 무서워 <웃음> 근데 어떻게 이렇게 렉이 없습니까? <웃음> 근데 어, 진짜 어떻게 하셨어요? 이게 하트비트다 아 진짜? 아, 이... 아 진짜? 아마존 서버 이거 막한거 아니었어? 아마존 서버는 맞는데 그래도 최적화라든지 이런 작업은 하트트가다 있지. 아 오. 최적화. 오오오. 헤 오오 리키트비트. 뭔 소리야 이거. <웃음> 좀비 소리 들리는데 좀비 다가오는 거 같은데 지금? 좀비 디코방 들어오면 안 됩니다. 어헤헤. 뭐, 좀비는 디코방 들어오시면 안 돼요. 아 근데 나는 막 정글 지역도 발견하고 했는데 어? 나도 정글 봤는데? 설마? 설마 연비야? 케빈님? <웃음> <캘빈? 웃음> 어, <설마? 웃음> 케빈님 물 보여요? 물? 아나 물은 안 보이는데 아난물 옆인데 어? 어? 물 보인다 <웃음> 어? 케빈님은 수박 보여요? 수박? <웃음> 너무 디테일한 거 아니야? 수박은 한 블럭이잖아 <웃음> 아니 수박... 수박은 블럭 하나잖아. 수박 군집이 있어 여기 그러면 어? 동산 그렇구나. 위에 큰 나무 봉선 위에 큰 나무가 한 두개야 <웃음> 나 옆에 자작나무 밭이 또 있고 어? 어어 어, 나도! 자작나무 어, 근데 연비야 그 주변에 언덕을 올라가잖아? 그러면 저 멀리 지형 유적이 보일 수 있거든? 지형 유적이 있는지 한번 봐봐 지형 유적? 음. 나는 근데 그... 그쪽에 그 있는 게 아니야 뭔 소리지? 자작나무 쪽에 있는 게 아니라 사바나 지형 주변에 있음 너는 그냥 <웃음> 물어뜯겨 <웃음> 죽어라? <웃음> 아니야 여기 막 그 사바나 지형도 있고 그니까 러 어... 그냥 물어 뜯겨 죽어 <웃음> <웃음> 케빈님 웨얼? 어디야? 케빈님 사바나 지형 보여 저거 좀비일수도 있어 저거 어, 말해주지 마말해 인간 아니지 은지, 입에서 침새더라고 하피디한테 <웃음> 물어볼게 있는게 예를 들어서 좀비들이 흙 16개를 캐서 나침반에 넣었어 그러면 네. 그 순간 그 스트리머의 위치가 딱 떠버리잖아요 네네 근데 뭐 64개 막 128개 이렇게 캐서 한 1분마다 넣어 그러면은 계속 업데이트 되는 거야? 위치가? 네네네. 아~~ 자 세상이 끝으로 왔었어. 어? 아 벌써? 벌써? 거기는 이제 유추 당하기 참 쉬울 텐데. 어? 그래요? 보도 내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보도... 4분의 1인 거지. 아. 그치 그치 그아 그치? 음, 그치 음. 음. 아 그치? 음. 아 그치? 음. 아, 아, 와, 거지? 좀비가 벌써 왔어! 어? 아! 오 대박. 와야너 어떻게 찾아왔냐? 야 너네 지금 활동반경 있는 근처에 뭐 어떻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 없냐? 뭐 흙탑을 쌓는다던가 뭐 없냐? 난파선이 있어 어! 난파선이 난파선? 있어? 일단 나 돌탑을 좀 쌓아놓을게 어! 한 마리가 아니야 두 마리야! 어! 아,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여섯 여섯 여섯! 으악! 으 미친! 네, 네. 야제가 걸렸다 어 걸렸어 첫 턴은 빗소리구만 빗소리 말 없어졌다 도망가고 있나 보다. <웃음> <웃음> 어 그래, 야 좀비야, 나 좀비랑 같이 살기로 결정했어. <웃음> 뭔 소리야? 뭔 <웃음> 소리야? 야 너네 다 나한테 왔어? 여기 아직 삼십 명 있는데? <웃음> <웃음> <웃음> 와, 아젠디졌다. 좋아해?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우리 좀 얘기 좀 할까? <웃음> 대화 시도한다 좀비랑. <웃음> 되겠냐? 몸에 대와 몸에 대야 자식아 일로와일로와일로와 몸에 대와 몸에 대화 마동석인데? 어? 어? 어? 나 그거 발견함 케빈님이 뭐... 말한 거뭐 유적? 어 유적 야야 내가 글로 갈게 엄비야 가만있어봐 오케이 그쪽 주변에 있어봐 걸... 나길 정확히 기억하고 있거든?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케빈님 유적 안 털었어요? 털었는데? 딴 거네 딴 거네 <웃음> 마 마을이다 마을이다 들어와 들어와 어 마을 발견했다고? 어 오씨 내가 에 H야 뭐, 거기에서 정착하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여기로 오세요 어, 근데 블록으로 이거 근데 다 야, 야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웃음> 미안해. <웃음> 근데 이거 좀이 이 마을 좀 위험한 게땅 끝이어 가지고 아, 아 잠깐만 해남이네 해요 해요 땅끝마을 아니 점해요 연소리 들려 야 <웃음> 이게 <웃음> 사람이 죽어간다고! 강비나무 치고 아. 있는데? <웃음> 아, 마을 벽 너머에 있어. 아, 아 진짜? 우와! 이야. <웃음> 재밌겠다. <재밌어>. 진짜 재밌겠다. <웃음> 혼자 즐기네. <웃음> 살려줘! 좋아, 죽는. 살려줘! 좋아, 죽어. <웃음> 살려줘! 잠깐만! 어, 좋아 죽는 애 아주 그냥. 진짜 저, 저, 저 죽는다고! 사람은... <웃음> 또 지역 스폰? 또 지역 유저 오. 야, 그러면 거기 상자 한번 열어 봐. 털려 있으면 내가 글로 갈게 진짜로. 음, 아니, 나 금박파 발견? 아, 아안 털렸다고. 어! 아! 와! 빛 소리 랜덤 스폰했어요. 나 마을 발견. 이거 안 털린 마을 같아요. 아, 진짜 멀리 왔나 봐. 아여기 나온 아줌마 아니야 난파선 있네 아니 근데 그냥 복덕방 아줌마야 연비는 아복덕방나 응. 후교석 벌써 1세개야 뭐야 지옥유적만다 털고 다니는 거야? 아 진짜 집 지어도 되겠어 어, 나 연비 만나야겠다 연비한테 배고팔아야지 지진다 어나 저거 뭐야 무슨 저거 약탈자? 그 탑도 어, 보여 어 그거는 진짜 희귀한 건데 그냥 막 유튜브 쪽 영상이 끊긴다네 가요. 왜 꽃이 왜 이렇게 많죠, 이게? 어, 해바라기? 아, 어, 해바라기? 아니, 아니. 아, 해, 해바라기만 없어. 해바라기 동산을 발견하면 그 너머에 내가 있을 것이다. 그럼 흑교석과 함께 나는 마을에 있을 것이야 예언자 같은 예언자. 지금 다시 켜 봤거든요. 아, 다시 된다고? 아, 그러면은 화면 좀 띄워 볼게요, 여러분. 대장장이가 아, 비기 개... 아, 개... 있다. 좀 좀비... 있어! 좀비가 다 있어. 베이 좀비가 다 있어. 베이 좀비가 다 있어. 베이 좀비가 다 있어! 있어! 있어. 나 너무 놀랬어. 야, 야 씨. 왜 이러시고. 야, 이 자식아! 야! 야! 어. 아, 어? 한두 명일 때 죽여야 돼. 아! 안 돼. 야, 얘나나한 얘! 명한테 8% 몰랐어, 이 미친 사람. 얘! 왜 이렇게. 대빈 님이다. 데미지에 미련이 없잖아, 쟤네 그냥 치면 끝이니까. 그니까 마우스 광클 쩔어, 쟤네. <웃음> 어? 어? 염비야! 어? 해바라기 동산이야! 그 뒤를 넘어와! 뒤로 해바라기가 보고 있는 방향 반대로? 어. <웃음> 오케이 오케이. <웃음> 너무 소름돋아. 아, 여기도 해바라기가 많네? 잠깐만. 호박밭.. 호박이 여기도 많은데? 이거 근데 연비가발견한데 맞는 거 같은데? 해바라기 넘어가자마자 엄청난 산 모양 있고. 오오오! 오, 오, 맞아 맞아! 내가 10분 전에 발견했던 거를 딱 에이치가 발견하고 있음. 거기서 10분만 더 오면 돼. 마리가. <웃음> 되게 높은 산이 있잖아. 응. 음. 그 산이 우측으로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직진을 때렸거든. 우측으로 있고 그럼 반대 방향이 되나? 어? 어? 나를 믿지 마. 돈 트러스트 미. 명언 나왔다. 근데 궁금한 게 저희 낮침반은 어떠 쓰는 거예요? 낮침반. 낮침반은. 나침반이... 죽은 장소를 알려 어, 어, 어, 준비다. 어, 어, 아, 아, 아 장난 띄켰다 아, 아, 아, 아, 아, 저기다. 아, 저기가 장난 띄준비준비제제 얘들아, 혔다두 아, 가자. 아, 12%. 12%. 미친. 아, 찾아오네. 신기하다. 어, 아, 아, 데 진짜. 오, 심지어 스킨도 검은색이 가지고. <웃음> 아 이거 맞아. 올블럭이랑 똑같은 스킨도 있어 아이씨. 와, 수어 있어 그러면 돌래다가 근데 이 정도로 찾아올 수 있다? 발광 없어도 될지도? 저 사람이 많다 보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아. 어 맞아 점조직으로 저들도 채팅을 칠 거란 말이지 어.. <웃음> 야 진짜.. <웃음> 야 나야! 야 나야! 잠깐만 야 진짜 나야! 잠깐만! 어.. 근데 점조직으로 움직이면 이제 케빈님을 하나하나 아니야, 쟤는 점이 아니야. 원조 눈덩이야, 원조지. 눈덩이. 어, 눈덩이. 점점 야, 근데... 스노우볼 골러 어떻게 들어어 저기도? 야, 너네 뭐야? 너네 뭐냐? 너네 뭐냐? 어떻게 들어 나가야 돼, 나가야 돼, 나가야 돼. 아, 파이어 그거 꺼놨나 보다. 낮이 되면 네. 핑크색 침대를 만들어야겠어 비하겠어 <웃음> 지금 우리 장례식 치르게 생겼는데 지금 우와 우와 달출했다 우와 달출했다 우와 와 달출했다 우와 와, 와, 와. 어, 혹시 죽으면 야. 내가 한떨기 꽃을 떨져줄게 아아지아 안돼 안돼 내 뒤에 탔다 내 뒤에 탔어 준비야 이제 승부의 시간이야 <웃음> 알겠지? 내가 여기서 내릴 줄 알았겠지만 딱 여기서 내리면서 바로 그냥 조종해버리고 여기서 바로 1인칭으로 바꾼 다음에 여기서 올라가주고 여기서 점프 뛰어주고 어 바로 수영 쳐준 다음에 <웃음> 바로, 바로 도망가주면서 쟤만 죽이지않되겠다야 하지말아요 하지마세요 하지마세요 어 됐다 됐다 아 14% 아니 한명 만날 때마다 2%씩 올라 나는 여긴 <웃음> 못 만나겠다 왜? 나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따로 살자 우리. 어? 이혼해? <웃음> 눈 덮인 섬 아무도 대답을 안하네 <웃음> 그, 그,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축하드려요. 시원하시겠네요. 아오 <웃음> 아, 아, 안돼! 아아아아아 잠깐만 몇 명이야! 이거 몇 명이야! 몇 명이야!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몇 명인데! 으아! 3명이다! 야! 야! 야! 안 돼! 딸려다안 돼! 제발! 형, 제발! 제발! 아프지 않게 죽여달라! 제발. 플레넌하나세워볼하나못 알아. What the? w h 못 t the? What the? What the? What the? What the? What the? What t 가 e What the? What the? What t h 야 이거 한번 찍히면 그날은 그냥 종쳤다고 봐야되네 죽을때까지 근데 일단은 테스트 요정도까지만 해도 될거 같은데? 야렉 전혀 없어 에, 음. 네, 그니까음 그러면 일단 빗소리한테 티피 타볼까 우리?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웃음> 빗소리 <웃음> 미쳤다. 야 근데 좀비 흔적 대박이다 이거 야 이렇게 되는구나 야 진짜 열심히 쫓아온다 자, <웃음> 깐 연비는? 야, 연비는 진짜 마을을 찾았네? 음나 지금 농사하는 거안 보여? 되게 평화롭게 사는 중 연비는? H는 지금 약탈자 기지에서 쫓기고 있네 예. 네. 어? 어? 잠깐만 저게 그러면 진짜 연비 동네는 아니네? <웃음> 어.. 아, 아니에요? 연비 마을이 아니야 이거는 2D 대박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진짜 넌 미친놈이야. 아 여기, 여기 아무도 모르더라고. 이걸 어떻게 아는데? <웃음> 이걸 어떻게 알아? 아 여기 저와 여기 아늑하고. <웃음> 아 아니, 여기 어떻게 올라갔대? 몰라. 나무로 태서 올라왔죠. 아니, 아니 올라간 흔적이 남을 거 아니야? 태웠죠. 와 <웃음> 진짜. 어야 근데 드디어 왔어. 밑에 봐봐. 아 근데 저 아까부터 있었어요 저 친구. 어딘지 모르던데. 아 그래. 못 찾아가지고 계속 저기 있더라고. 사진 한번 찍자 애들아안 때린다 약속 안 때린다 약속 어 빗소리가 올라... 나간대 어. 사진에서 나간대 얘들아 나갈게 나갈게 나갈게 때리지마 때리지마 때리지마 때리지마 자 얘들아 일로 모여봅시다 우리 음. 어딨지, 케빈 형어디있지 나, 케빈 형나나너 정면 보면 돼 내가 알아서 찍을게 얘들 <웃음> 미친 좀비들 가든다나무 <웃음> 가둔다 가둔다 나 무서워 여, 여기보다 여기 바라보니 어, 다들 거기 여기 봐, 뒤에 봐, 서서 봐, 어 거기 봐어 뒤에 거기 서서 봐. 이렇게 모시다 어, 봅시다, 거기 봐. 봅시다. 미친 사람들이네 그냥 어! 뜬다 <웃음> <웃음> 야... 진짜 쩐나 내가 도 없어... 제발 올라가줘 으아악! 올라가! 으아아악! 올라가! 올라가. 나이 장면 어디서 봤는데! 야 이거 어디서 봤는데! 이장 어디서 봤는데! 이거 어디서 봤는데! <웃음> <웃음> 이거 어디서 봤다! <웃음> 이 <이거> 어디서 봤는데! <웃음> 땅 안보일 지경까지 왔어 너 우주가겠어 이러다가 오케이 너네 더 이상 못 오지? 티켓이 문제가 아니고 아! 블럭 제한이 있어서 못하겠구나 여기까지? 아, 아! 두 세트까지밖에 못 들잖아 최대! 아. 근데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잖아. 미친 듯이 가. 미친 듯이 가. 빛돌이 떨어지니까. 우와... 근데 하늘 위로 가잖아? 좀비들 합심해갖고 계단 세우면 또갈수 있어 갈수있기는 <웃음> 얘들아 컨텐츠 끝낼게 그만 좀해 맘에 <웃음> <만에>. 들어와 들어와 <웃음> 미친놈들아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 <웃음> 중구가 시키드나? 어이 개자식 상자 생겼다 상자 생겼어, <웃음> 상자 생겼어. <웃음> 죽은 자리 <웃음> 진짜 재밌네요 근데 재밌게 잘 뽑혔네 응아 음, 음. 다들 재밌게 한것 음, 같아서 괜찮은데? 너무 부럽다 이거 어, 발광보다 <웃음> 낫다 그리고 사람 그쵸? 조금 더 뽑아도 되겠는데? 그렇죠? 음. 발광은 없어도 될거 같아. 하피디 좀비들 야투 하나 줘야 될거 같아요. 야투. 아, 네네. 알겠습니다. 예, 야투. 그다음에 인벤토리 한 칸만 더 주죠. <웃음> 그러면서 이제 2주차부터 또 패치 패치 패치 패치 그 다음에 4주차까지 이제 플레이하고 나서 완결나면은 바로 또 시즌2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좀 재미가 많이 보이네요.